아! 아! 아! 아! 이거 제가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는 이런 것들이아는이이는몇이이에요 25살이죠. 27살. 25. 아, 25살입니다. 어, 좋네요. 예. 오늘 뭐, 추렁이 가는데, 에이. 느낌이 어떠세요?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난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거짓말 네. 하지 마세요. <웃음> 그 고래상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크대요. 진짜 이게 살면서 본것 중에 제일 크대, 차서 봐. 진짜요? 그 배보다 더 크대. 말이 돼? <웃음> 고래상어가? 제가 오늘 고래상업으로 갑니다 다른 거다안 봐요 고래상업 찍고 오는 거예요 <웃음> 윤동이를 단독으로 데려가기에는 윤동이 저만 보고 웃는 거 밖에 못 해요 윤동이는 웃는 거 밖에 못 하고 왜 창섭이는 그나마 말을 할줄 알아요 윤동이 미안해 윤동이 지금 일어나서 준비 다 했을 텐데 형형 <웃음> B 어. 형, 시즌에 어. 뭐 올렸어요? 뭐뭐 뭐 찍을 건지? 올렸지. 했어요? 어. 그럼 팬분들 뭐라 했어요? 뭐,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 놀라고 했는데. 네. 못 찍었지. 이제, 1월 달에 한국에서. 네. 서울에서. 가갖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그니까, 오키나와에서 찍자고 말씀을 드렸지. <웃음> 그래갖고 뭐, 지금, 찍는 거 알겠나? 어, 좋은 컨텐츠 어, 같습니다. 있으면... 좋은 컨텐츠일까? <웃음> 그, <그럼 웃음> 오늘 가서 뭐 찍어 봐야지 뭐. 한번, 재밌게 놀아보시죠. 그래간발이마쇼 하자. 네. 이 녀석아. 한명더 내고 두 명에서 이 남자 둘이에서 뭐유부나마하나랑미혼이랑고러움이 수백 걸 가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아, 타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스이 스타 스타 스 네, 와 집에 오십네요. 벌써 이 3층에 있는 이게 산호초로의 여행... 여행이죠. 저 연예인으로 아, 여기 있다. 고래산어 이야... 스계... 스계... 스계... 나 지나가자. 볼거없다눈 맞췄습니다. 얘랑! 오, 오이 오이오이 오이 와니니와 고니치와 우울. 우오 우울. 우럭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해먹울 우울. 우울. 먹어먹어오떡이 진짜 진짜 못생겼다 오와 와, 이거 생겨봐라 <웃음> <웃음> 야, 피어라, 오라 오라 일로와, 피어라, 죠 <웃음> 응, <응수> 수쓰는중 <웃음> 뭐이 아쿠아리움의 이 초기 특성상 볼게 없어요 아 이제 뭐 표본 같은 바다뱀물 뱀? 시 스네이크죠 어, Dangerous p 위험한 부위에 <웃음> 다 표시해놨다 이 말이죠 위험한 놈이네요 이거 아나서 보니까 이 빨간색 유명한 뜻이라네요. 저뭐잘 모르겠지만. 내 피셜이죠. 아니야, 여기 있잖아요. 데 a n 러스 r o u s h e a r t 난다고 자식아. 내 심장 고동이죠. 내 심장 고동 소리죠. 아, 얘네 다 독, 독 있는 종류네요. 응. 그런가 봐. 여기있다 어. 와, 고동이, 이상한 고동이, 고동. 고동. 어. 얘한테 그냥 물리면 응. 바로 응. 직사. 가만히 찔리면은 가요. 직사. 찔리면은 아, 직사. <웃음> 어, 뭐 뭐요? 성게. 야이거뭐 독이 없어 찌면 죽겠는데? 어후. 야독 없어 찌면 죽겠다. <웃음> 와얘도 <얘네> 뭐야? 얘네 <웃음> 서 있는데요? 오. 스게. 스고이 데스 따따따딴따따딴따따따따따딴따따딴따따따따따따따따딴따따 어, 따따게따따게따따게따따는 소라기. 소라기 많이 성장했네요. 따까따따따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봤던 그하따따따 작은 소라게들이처음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브이 오케이 패스 가보징어의 요람입니다 가보징어의 요람 맛있겠다 정원 잠어라고 합니다, 합니다. 야, 정원 잠어를 이게 땀이 막 박혀갖고 막 반갑다 친. 뭐야? 부메 구매라. 이얘 <웃음> 어, 뭔데,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뭐야? 어, 얘 완전 심해심해 아니에요, 심해 카니. 완전. 아야 인사해줍니다, 이거. 네. 와, 이거. 아... 해파리인가?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따따. <목소리> 아, 이제. 어, 야. 그곳이죠? 다섯, 이제. 그곳서 여기..이..이..여기 이, 이, 여기 있을 오, 것 같은데? 오와우와 벽을 막..빔.. 와..빔.. 진짜 크다 여기는 오! 고래상어 오! 봐봐! 야왜 이렇게 커? 크다 괜찮아.. 와, 진짜 크네.. 봐봐, 맞죠? 고래상어 오케이 그 상어 존재를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 다큐보다가 알게 됐는데 세상에 제일 크대요 오 어, 가오리 봐 어떻게 저리 크냐? 그러니까요 이 뭔가 어, 가짜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응. 영상 틀어놓은 것 같아요 왔다 왔다 대카이 와. 와, 기가 막힌 데요? 우와 진짜 저 봐봐 마치 바다를 옮겨 놓은 듯한 그니까 그냥 와, 진짜 저렇게 클줄 몰랐네. 얘기 보여주기. 이야. 우와. 볼 때마다 놀랍네. 그렇죠. 이 뭐요? <웃음> 밑에 두 명? 저거는 빨판 사나와 아까 봤던 거 빨판 사와어 진짜 크다 음. 그냥 이거 올리지 말고 우리 끼리 좋게 봅시다 뭐할게 없어요 이게 여기 있는 와 있는 당사자만 좋은 거지 이 사람들 보면은 뭐야? 이거 이렇게 할것같아 저도 차서 믿어 해 그냥 다 잘해서 와, 이 좁은데? 너무 좁은데요? 5 0 0엔페이 뒤에서 한번 찍어줘요. 멀리서. 이거 봐요. 보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 결과 물로봐요 아, <웃음> 아왜 어, 이래 진짜 아참 <웃음> 부럽네요 와그 진짜 커요 진짜 그냥 와 크다가 알고와 진짜 크다 와 이렇게 크도 되나? 근데 사진으로 거 보는 것보다 네. 훨씬 큰것 같아요 진짜 훨씬 커요 이거 응. 직접 보셔야 돼요 다들 응. 이 유튜브 뭐 이런 걸로 보면은 감흥이 없어 보여요 근데 실제 응. 진짜 커. めっ차ゃ게마 왼쪽인 거 같은데? 아니 오른쪽인가? 응.